시동을 끄고 팬을 이용해 미션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여름이다 보니 입고 온도가 높은 편이네요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차량을 중고로 구매 후미션을 교체 이력을 알수 없어 방문해 주셨는데요 배출되는 오일의 상태는 양호한 로 보아 교체 이력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오일을 최대한 많이 배출시켜줍니다 오일이 완전히 배출되었으면 드레인 플로우를 가체을결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알페온 2.4 하이브리드의 미션을 규격인 덱스론6 쉐볼의 공식 승인 오일이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심류가 잘들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최대한 많은 오일을 배출해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의 모습입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오일이 완전히 배출되었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신류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신류가잘 들도록 변속을 진행 후 유온을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최고의 사종들은 타메이커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레벨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단의 위치 후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미션 오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칠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85도에서 95도 중간인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토크 체결했구요 알페온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시나온 오일로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입니다. 교체된 플러그들의 모습이 있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까지 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깨끗합니다.